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드는 다양한 아이디어 부평구에서 나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부평구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만드는 주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 단체 발굴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19년부터 주민 공모 사업을 시작하여 20년, 21년, 22년까지 총 30개 주민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나와 함께 할 주민을 찾고 우리 동네를 활성화하는 기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1차와 2차 심사 후 사업을 선정합니다. 전문가 컨설팅 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실행합니다. 결과물을 전시하고 정산 반납한 후 사업을 종료합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은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진행합니다. 일반공모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기존 상권 활성화, 홍보, 문화 프로그램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획공모는 음식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음식 관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진행위치는 부평구 도시재생사업 부평 11번가 사업구역 내입니다.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하고 거주지 및 소재지 무관한 3인 이상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온라인 이나라 도움 또는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가요? 이나라 도움 접수 방법을 알려드려요.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 후 공모사업 찾기를 누릅니다. 공모사업 찾기 메뉴에서 공모사업 검색을 누릅니다. 공모명의 부평구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입력합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 신청서를 상세하게 입력해 주세요. 보조사업 유형은 예치형으로 선택합니다. 사업 기본 정보도 작성해 저장해 주세요. 재원 조달 계획을 작성합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후 신청서 제출을 눌러 마무리해 주세요. 유의사항도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고요? 지금 바로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